아, 급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안 걸리고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아무래도 좀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겨울 대비 기초 케어를 조금 더 공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정말 이분들 잘 쓰고 있는 크림과 앰플 제품 2종을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, 바로 이 랩코스에서 나온 퍼밍 크림 그리고 앰플입니다 앰플은 특히 조금 다른 앰플들과 다르게 신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도 좋으면서 괄사의 기능을 할수 있는 플리케이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사실 이 앰플 자체의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롤러까지 들어있어서 정말 요새 잘 쓰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요.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앰플은 요렇게 롤러가 되어있는데요. 이 롤러 부분이 앰플이 굉장히 적당량이 내가 따로 조절을 하지 않아도 적당량이 참잘 나옵니다. 롤링 마사지가 돼요. 그래서 눈가 이렇게 예민한 보이 있죠? 눈가나 그리고 가 근데 이게 되게 시원하거든요? 피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좀 뜨거운 것보다는 낮은 온도일 때 노화 방지에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좀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앰플을 그냥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롤링해서 바르는 이런 재미가 있는 제품입니다 네코스 코러크콜라겐 그 성분을 가득 담고 있어도 끈적이지 않고 약간 수분크림 바르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좀 저를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끈적이는 제품은 정말 제가 극혐하는 스타일인데 콜라겐 성분을 갖고 있는 크림 중에서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잘 발려요. 사용감이 되게 묵직하지 않고 평하게 마무리를 는 이렇게 좀 저녁에는 일부러 좀 많은 양을 바르거든요. 이 앰플에 붙어있는 괄사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내릴 때 치, 너무 시원해요. 여분 보이시죠? 이, 살짝 했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간 거 이렇게 여기가 조금 더 흘색 이 있어 보이죠?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?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귀차니즘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녁엔 정말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. 근데 이것만큼은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실제로 체험을 하다보니까 아 이게 왜 사람들이 괄사괄사 괄사 하는지 알겠구나 근데 이거 따로 안 사왔고 이렇게 앰플에 붙어있으니까 그냥 여행가서 이것만 딱 들고 가서 편하게 괄사 마사지 할수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? 이 괄사는 막 이렇게 눌러서 막 자극이 돼서 막 빨갛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손목에 힘 빼고 이렇게 저는 이 광대 라인이 옆으로도 살짝 나오고 앞 광대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 저는 살짝 요거를 좀 눌러주는 용도로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괄사도 괄사인데 크림이 좀 흡수가 좀덜 됐다. 이렇게 괄사를 하면서 자동으로 흡수가 정말 잘됩니다. 기초 제품에서 정말 셀렉을 좀 보시면서 잘하는 편이에요. 제품을 되게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고 잘 사용하는 편이거든요.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콜라겐 제품에 조금 관심이 있었다, 니즈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코스 제품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